아, 지난번에 천만원 치자고 여러분 백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? 이번에도 백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구 반갑습니다 성전 그리아 모어 이 자식이 엄청난 건 이제 만천하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죠? 근데 형 나는 아우미도 없고 라프타리아도 없고 그런 개딴 딴한 방대 캐릭터가 없어 근데 1만원 공짜로 받았어 어떻게 써야 돼? 자, 그래서 오늘 제안드리는 덱은 바로바로 이 덱입니다. 야, 다 있지. 이런 캐릭터도 찌밥 같은 캐릭터 다 있잖아. 자, 요 아이디어는 우리 전설님이 아이디어를 보태 주셨고 제가 서버만 조금 바꿨습니다. 어떤 느낌이냐면 요두 캐릭터 쓰는 거 옛날에 한번 제가 다룬 적이 있었죠. 일본에서 많이 쓴다고.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자, 얼마 요거 시작부터 도발입니다. 초턴 잡혀도 도발이에요. 그래서 그리아모르를 끔살시키기가 어렵다. 오케이 트위고가 일단 맞아 죽습니다 트위고가 맞아 죽는데 전체기 잘못 쓰면 어떻게 되노 논개 엘리가 자빠지면 그건 또 그대로 난리가 나죠 그 다음 서브에는 방어력 60% 증가하는 길선더 이런거 SR이고 이래서 다있을거야요 여러분 논개 이런 것들 다 있죠 거기다 필살기 음식을 먹었어요 후턴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어도 필살기 만들어지고 안 죽으면 안 죽은대로 필살기를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강제로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그렇죠. 어, 일단, 위약감, 348,000에 무지막지한 형님이랑, 어? 이렇게 좀, 무서워요. 자, 아마, 어? 내가 바로 때리시나? 사람이네. 예, 삼성이다. 어, 잠깐만요. 삼성이 뜬 거는, 예, 어쨌든 한 번은 받아야 했어요. 원래는 그리함으로 죽었을 텐데, 또한 장이 더 있으면 내가 할말 없다. 오케이, 돌리고. 그럼 피하게 바로 만들어졌고, 펑 터지면서 용기가 죽었기 때문에, 그럼 어떻게 되노? 살상극이 시작되는 거야. 축등 빡! 빡! 빡! 38만 자 요정도 자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수시거든요 퐁자딜안 들어옵니다 제대로 자 삼성 요거 길선들은 퇴근 하겠는데 꽝꽝 꽝꽝 꽝 길선 퇴근했구요 아 길선 퇴근한 건 약간 아쉽긴 해요 방어이 60% 증가가 있어야 세거든요 지금 혼자 나오서 패를 두장은못 쓰잖아. 그래서 한장 쓰면 이거 버프도 못 쓴단 말이야. 그러나 삼성이 떠줬다. 자, 들어갈게요. 유감. 형님, 죄송합니다. 유감입니다. 빡! 70만, 70만 터지면서 최후의 불꽃이 빠지고 있습니다.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, 암멜이 만약에 버프 해제를 해버리면 그부도 무서울 수 있어요. 자, 사람 맞거든요. 지금 생각이 길고, 소멸을 걸고 있는데 시인내가 떴어요. 예. 자, 궁을 만들어서 그 다음 궁이라도 저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죽어요. 예, 죽습니다. 아빠, 아빠, 착하다. 미안합니다. 어, 지금은 안매궁이더 두려워요. 오히려 어, 안매궁 만든다. 자,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안매을 죽이면 되지. 촉촉촉 <웃음> <죽, 죽, 죽. 웃음> 개얄밉겠는데 이거? 자, 형님, 죄송합니다. 구스가노라 형님 배신한 건 절대 아닙니다, 형님. 요거 한번 써놓을게요. 요거 한번 써놓고. <웃음> 형님이 그냥 치실 수가 없을 거야 그냥 칠 수가 없다. 사실은 내가 공격해서 잡을 수도 있지만, 아, 그러고 싶지 않아요. 형님이, 아, 제가 진짜 감히 어떻게 형님을 치겠습니까. 형님, 쳐주세요, 이제. 그냥. 형님! 아, 어쩔 수 없이.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, 형님. 형님, 뭐, 시원하게 마지막 공격 한번 해주시고, 퇴근하시는 게 좋지 않까요 그렇죠. 예, 이거는 제가 죽인게 아니에요. 형님, 퇴근하시는 겁니다. 형님, 아, 오늘 좀 피곤하네 하면서, 삼성 한번 찌르시고, 자, 퇴근. 자, 제가 보기에 진짜, 제가 보기 진짜 개날먹된 걸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이 얼티밋도 못 뽑았다. 근데, 공짜로 그리아모르는 받았다. 근데 나는 뭐, 다른 좋은 캐릭터들이 없어. 뭐, 뭐, 없다. 그냥 이 찌밥 다섯들은 다 있잖아. 트위고 이런 애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. 이 정도 날먹대 세상에 있었나 싶을 정도라니까? 개 미친 날먹대. 자, 소멸을 거셨죠. 소멸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, 요걸풀수 있어요. 필각 안 당하려면. 근데, 어? 딱 틀렸다. 개삽됐다. 자, 어, 아, 자, 막 펑하면서 우리 농겔리가 악하고 죽었지. 그럼 어떻게든 소멸이 뭐다 풀립니다. 소멸 다풀립붙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피까지 일단 <웃음> 좀 무서운 거 뭐냐면 절마 저거 구류도드 때문에 방을 리 40법 같기 때문에 궁을 쓴다 하더라도 이게 딜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, 어쨌든 지금 회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딜로도 때릴 수 없습니다 아 그럼, 궁은 아니. 들어오지만 궁 빼고는 때릴 수 없다 자 정확하게 이 말을 때렸습니다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자궁 준비하고 있는 애를 좌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어디서 니가 궁을 준비하고 있어요 판끄낭 48만 다자가어 아직 꽤 있구나 그럼 안녕히 아, 저 안죽어요 아, 야뭐딜 뭔데 그거, 그거? 어? 시바바 자, 우리 뒷선자 퇴근하면서 패가 싹다 사라지는 거야 오히려 좋아 자패좀 붙어 주세요 좀 붙어 좀 주세요 공격패 샤라락 좋아요. 와전제막공한대 맞아줄게요. 얼티비 형 죄송합니다. 한번 제가 공격 들어도록하겠습니다. 가 수적, 엉, 업! 아크다 야, 진짜 내가 세상 살다 살때이 정도 날먹대는 처음이라니까? 왜냐면 보통 날먹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케캐트 뽑아야 되고 좀 좋은 애를 가져야 되는데 무슨 개찌밥들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공짜로 주는 애고 R캐릭이랑 SR캐릭이랑. S.S.L. 하나 있긴 한데 논개랑 야 이게 진짜? 어 이거 프로 미시네? 약간 긴장감이 있어요. 아까 약간 좀 뚫리는 걸내 가 봤기 때문에 이 라반이라도 죽이야 딜를좀 깎아내리지. 이거 자 있네. 야 이게 조금 뚫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. 아안 뚫리네요. 형님 생명 의 불꽃이 꺼져가, 있지. 차라리 예, 형님을 때릴 순 없고. 형님, 퇴근하시는 게, 제가 퇴근을 도와드리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. 자, 라반 일단 끌게요. 불을 좀 꺼야 공격 관련이 없어지고. 자, 형님, 죄송합니다. 자, 배터리 충전 좀 할게요. 자, 리필 들어갑니다. 리필, 청! 자, 야, 궁그레 한번 써봐봐. 너의 초라한 모습 보고 싶었어. 앙! 야, 뭐하냐. 야! 니 뭐하노? 사람인가? 얼티밋 형님 패를 자꾸 안쓰는게 어? 그러면서 궁을 만들었어요 어? 잠깐만 어? 잠깐만. 궁은 견, 견디겠죠? 혹시 몰라서 좀더 단단, 단단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능력치 50%인가? 여기서 <웃음> 아 지금 스탯을 한번 보고싶은데 내 스탯이 어느정도 될까 지금 자, 옵니다 드디어 옵니다 자 이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앙! 오 뭐고 이거? 이거. 근데 약간 기쁘어요 약간 쁘다달까 그러니까 이게 묘한 감정인데, 지금 방 어느 정도였냐면, 물론 아군들의 시너지가 없긴 해서, 방어력이 그렇게까지 많이 높지, 어, 그래도 엄청 높지. 궁 썼기 때문에 320% 방어 관련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, 삼성 버프까지 기본이 있지, 50% 더 증가한, 방어력을 내가 볼 수는 없었지만, 아마 상당한 방어력이었을 거예요. 그대로 뚫리 뿌는데? 와, 감사합니다, 형님. 고맙습니다. 미치겠다니까? 그냥 약간 좀, 지금, 어니 벙벙하긴 해요. 약간, 내가 존경하는 형님한테, 어, 앞에 철랑거리다가 뺨 한, 뺨하면거 어? 어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안 까볼게요. <웃음> 약간 이런 느낌이야. 자, <웃음> 그러나 어쨌든, 어, 리뷰는 리뷰니까, 지금 또 이번 판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. 그럼 어떻게 되노? 안 죽었을 때 기준입니다. 후턴인데, 트위고가안 죽었어. 농개도안 죽었어. 요렇게, 요렇게, 요거 써도 되고, 만약에 카드를 뭐안 합쳐졌으면 카드 자리를 비워야 되잖아. 그럼 요거 쓰면 되고, 알겠지? 이렇게 하면 궁 받았고, 아직도 트위고을 도발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필각 못할 거고, 자, 다시, 금강불개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 체제에 들어갔다고 무조건 이긴 건 아니겠다라는 느낌 들어서 오히려 나는 좋아. 나, 나, 날먹은 날먹인데, 요 정도 날먹이어야지. 자, 어, 사람이다. 생각이, 사람이네요. 자, 쑤시고 있구요. 터지제. 터지면서, 농계 아 농계 안 죽었다. 어 농계가 안 죽었어요? 어 괜찮지. 안 죽으면 세장쓸수 있으니까 내가 패를 이렇게 가겠습니다. 아. 어. 자. 자, 다이앤 일단 확실하게. 확실하게 컷. 어야 120만. 126만. 어 잠깐만 인사 하시는데? 인사 안 하셔도 돼요. 진짜 마지막에 최선을다해 보세요. 포기하지 마세요.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 얼티미형 궁으로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. 할수 있습니다. 할수 있습니다. 죽일 수 있습니다. 이거 보고 죽나 이게 이렇게 게이 싶으시지만 죽, 죽습니다 죽 죽더라고요 자 일단은 말이죠 아이고 막 화가 나시는데 진짜 나를 믿고 저를 믿고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제가 패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진짜 살다 살다 상대분을 막 응원하면서 하는 건데 또 처음이네 <웃음> 자 형님 한번 들어오시죠 이거 못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봤다시피 그대로 몸 터질 수 있습니다 근데 풀비라서 아 상관없나? 아 상관없구나 얼티미 <웃음> 형이 짱이야 얼티미 어, 형이 짱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오미랑 라프타리아랑 다쓴 그리아모르 덱은 얼티밋형이 못 이겨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안그렇습니다 얼티밋형이 선턴이야 나오미덱이 선턴이야 얼티밋형이 선턴이죠 여러분들이 얼티밋으로 선턴 잡았는데 상대가 나오미랑 저렇게 막 방대게들 서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노 그리아모르 딱 타겟팅 하시고 그리아모르 쑤시고 쿡쿡쿡 쏘고 쑤시고 여러분 덱에서 제일 센 것들 3개를 그리아모로 쏟아보세요 그리아모를 죽습니다 궁쓰기 전에 그렇게 안 단단해요. 그리아모르 죽고 나제? 그럼, 나오흠이랑 라프타리에 남은 찌그레기들은 그냥 알아서 패면 됩니다. 내가 보기에, 어, 그리아모르가 대단한 건 맞는데, 결국에는, 얼티민 형이 이깁니다. 이렇게 막 농계로 했을 때는 몸이 터져나가서 안 되고, 아, 잠깐만요. 또 내가 너무, 얼티민 형에 대한 정기심 얘기하다가, 지금 경기를 놓치고 있네. 점마 그리아모르, 극 그리아모르, 극방으로 가면 어떻게 되노? 후턴인데다가, 시작부터 도발 이런게 없잖아 뭐. 그럼 그래암으로 수시 치기 품돼요 시작하자마자 치기지거든요 자 좋습니다 일단 방금 농개가 팍 자빠지면서 어 우리 난데없이 입만 먹어 트위거도 필살기를 받겠네 <웃음> 트위... 아, 아 아니구나 한칸 모자란구나 어, 잘, 차라리 잘됐다 요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, 얼티민형을 빨리 못잡으면 이정도 금강불개로는 굴... 태양 앞에 녹습니다 그죠? 와 85만 얼 5만 척척 자 전마도 위험한 존재니까 제거하도록 하고요 얼티밋 형님의 궁은 못 막는 수가 있다 자요렇게 됐을 때는 패가 없잖아 지금 없을 때도 괜찮은 게 모든 적군 그지 이것도 모든 적군이지 그럼 얼티밋 형만 잡으면 끝이야 얼티밋 형 말고는 이걸 녹이지 못해 아무리 그래도 어어 깜짝이야 어 옆에도 죽겠는데 안 죽었다 어 길이 세게 어, 어? 다 죽었다. 예, 큰일 났다. 형님, 저, 잠깐만요. 형님, 한장 남았나? 와, 개 무서운데? 잠깐만, 이거 찍이면 이제, 궁이 차긴 하지만, 그래도, 얼티밍 형님 잡겠습니다. 전마 궁은 내가 맞을 자신이 있는데, 얼티밍 형 거는 맞을 자신이 없어요. 어, 뚫, 뚫린다, 뚫린다. 녹을 수 있어요. 니네 거는 내가 맞아서 놀게. 엘리 필살이못 받았나? 왜못 받았지? 자,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방어 관련 지금 계속 깎여있구나, 아직. 턴 이거밖에 안 지났어? 그러다 보니까, 딜도 좀 약해졌고, 호! 죽는거 아니야 혹시 그러고보니까 방어관련이 깎여있거든요 구류들 때문에 뚫리면 갑자기 훅뚫릴 수 있어요 와 야, 이게 약간 약간 저마저마하네 어, 약간 저마저마하다 이거 못죽이거든요 지금 어차피 그래서 자 이렇게 좀 돌아가겠습니다 자 해피의 기본능력치3 0 증가시켜서 그 다음 때리면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소생 끝났고요 1 5세요 이제 더 단단하거든 아 저도 회피지 아예 어, 회피거든 자 좋고요 요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팍팍 샥, 그닥 37만 자 이렇게 마무리 됩니다 여러분 아 어때요 제가 보기에 뭐, 뭐, 뭐고 뭐 이거 아 끝났나 어 야, 잠깐만요 나궁 썼어야 되는구나 야, 클로징 하다가 맞아 볼게요 그냥 궁 없이 맞았을 때는 어, 워낙 약하구나 니가 어. 여기 지금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으면 됩니다. 오, 이뭐안 됩니다 뭐이 뒤로는 뭐싸움 별로 안궁 맞아 이제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확실히 일마가 대단한 건 알겠는데 결론은 역시 얼티밋은 답을 찾는다 결국 얼티밋 형님 어떻게 운영하면이덱 참는지 느낌 오셨죠? 쌉 가능합니다 넷마블이 다 생각이 있구만